헝가리 파빌리오는 물을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고 물을 표현한 독특한 곳이에요 헝가리관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면 대기줄 앞에 있는 메리카 카페에서 만든 헝가리 침니 케이크 굽는 냄새가 어찌나 좋은지 사먹을까 말까 100만 번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헝가리관 대기줄 설때 고민했다가 안 사먹었는데 결국에 다음에 갔을 때 일부러 찾아가서 사먹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반죽을 길게 말아서 나무 틀에 반죽을 돌돌 말고 구워서 만들어요. 다 만들어지면 굴뚝 모양으로 속이 뻥 뚫려서 침니케이크라는 이름이 붙여졌나봐요. 겉에 이제 설탕이랑 또 토핑을 뿌리거나 아니면 안쪽에 초코를 바르기도 해요. 제가 궁금해서 메리카 카페 인스타를 들어가 보니까 정말 다양한 침니케이크가 있더라고요. 혹시나 엑스포에서 못 가봐서 아쉬운 분들은 블루워터스나 데이라시티 센터에 매장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헝가리에는 1300개 이상의 온천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의 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번 엑스포 이름이 아쿠아 루치오브 헝가리인가 봅니다. 시작은 물속 깊은 곳을 잠수 하여 온천을 느끼고 미슈콜츠 동굴 온천, 레이크 헤비처 온천, 부다페스 그랜드 스파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헝가리관 가장 끝에 클라이막스로 돔 천장 온천을 느끼며 명상의 시간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음악과 함께 헝가리관의 온천 체험을 즐겨보세요